이번 시간에는 배우 김민정의 캐릭터처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형태와 구도 눈코 입의 비율을 대강 정해줍니다. 특히 눈이 크고 아름다워서 과장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와 입은 작고 앙증맞게 그려보았습니다. 스케치를 하다보면 마음가는 대로 그려지는 선의 느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채색을 하지 않고 스케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머리칼과 옷의 형태도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느낌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세요. 닮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만족하면 그만입니다.